폭쾌한 끝내기 홈런, 실점을 막는 멋진 수비, 승리를 확정짓는 짜릿한 삼진까지 프레야구를 더 재미있게, 프레야구를 더 리얼하게 웰뱅 홈랭킹으로 상황별 승리 기여도에 따라 기록을 정확히 평가하는 과학적 선수 평가 시스템으로 진짜 선수를 가린다. 프레야구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웰컴 저축은행 웰뱅 홈랭킹 지금 검색하세요.